국가, 국가공인은 아니고요. 네. 그냥 옷만 물리친 거이 네. 코스튬이에요. 네. 코스튬이고 네. 예. 코스튬 네. 네. 네. 거의 몇달 만이죠? 거의 일년 만이에요. 그죠? 거의 9 네. 개월. 9 개월, 9 개월 만에 봤는데 변화 없다 예, 네? 변함없고 하고 싶다. 근데 못 하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못 하고 있다. 네. 현실의 병에 부딪혔다. 네. 네.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. 근데 정말 하고 싶다. 그래서 부럽다 선생님들. 음. 근데 이게 뭐 근데 남아 있는 분들은 지금 모르죠 떠나봐야 알죠. 아 어, 떠나봐야 이거는 쫓겨나봐야 하는 건가? 어, 쫓견, 쫓겨나 쫓겨나 쫓겨남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할수 없어질 때. <웃음> 할수 없어질 때. 그때가 이제. 우리 니케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으셨나요? 할수 없어질 때. 저도 할수 없어질 때가 많아서. 네. 네, 간절하다요? 그래서 한곡한곡 한국, 받아? 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딱 호흡하고 들어갔는데, 역시. 니케 집중... 선생님 오늘, 오늘 처음 딱 들어왔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. 제가 오늘 받았어요. 어, 그래? 예. 네. 음. 처음 들어 들어갈 때좀힘들어요 그래서 아픔은 성장시킨다. 네. 그래서 일부러 아, 아파하기도 해봐야 돼요. 음. 네. 그 그러니까 아픔이 손끝으로 전달돼야 되고, 그게 치유의 손이 될수 있겠죠. 현란한거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짜로 안무를 짜고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현란함 속에 진심이 없으면 압도하지 못합니다